이 남자는 장군을 얻었기 때문에 여심을 많이 사로잡아요. 이 일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뭔가 휘몰아치는 폭풍이 도다 그만큼 대수가 좋아요. 뭐 어디가 이쁜게 아니야? 그냥 예쁜 여자예요. 굉장히 조금 음, 확실하거나 어, 뭔가 단호하거나 목적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두 분이 지금 드라마하고 있어요. 북마우스라고 MBC를 하고 있는데. 이 두의 운기가 드라마를 끌었다고 라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이종석 이 씨가 유나 씨한테 친절해요. 이 둘이 만약에 사귀를 수...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 남녀 사주를 제가 드릴게요. 기사생. 자, 남자. 네. 남자. 어때요, 쌀이랑 방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쌀은 복, 방울은 신. 감을 남자분이요. 응. 오 음. 가물. 노란 콩하고 방울. 아까는 쌀이 나왔잖아. 재수를 말하거든. 네. 근데 이 콩은 조금 이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가 아니라 이제 내 주위 사람들. 주의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일단 프로리를 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네. 장군님이 보여. 남자한테. 여자를 하는데 선녀가 보여. 뭐냐. 네네. 기똥차게 운는 좋다 이거야. 두분 다요. 두분 다. 장군님하고 선녀가 들어왔잖아. 어떤 고비가 있어도 무언가 돕는다 이거야. 네네. 그래서 잘 나간다 이거지. 그중에서도 이 남자가 재수가 좋아. 이 남자랑 하면 이 사람 주의 시선도 좋고 노력이 비해 성과가 좋고 운이 좋고 현재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현재 시점, 총 운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다 좋아요. 이 사람은 노력에 비해 운이 좋아.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장군이잖아. 여심을 흔들고 다녀. 나이가 아기거나, 늙은 할머니거나, 이 남자만 보면 짜르르 넘어가. 장군님이잖아. 맞습니다. 너무 멋져. 막 설레. 또, 이 일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뭔가 휘몰아치는 폭풍이 도다. 얘가 하나 딱 떠도 그게 그냥 떠버려. 그만큼 괴수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굉장히 롱런할 거로 보이고 이 남자는 사업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끼만 부리고 살아도 돼. 네네. 그래도 돈이 안 말라. 음, 그럼 여자분은? 이 여자분은 예쁜 여자예요. 100%. 뭐 어디가 이쁜게 아니라 그냥 예쁜 여자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친구라고 보는데 주위에 구설이 좀 있어요. 집 안으로 그리고 친구로 이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내가 잘 나가고 좋을 수는 있으나 이 사람 주위의 사람 때문에 고달픈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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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기 목적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남잔 좀 싸가지가 없고. <웃음> <너무 잘해. 웃음> 우쭈쭈 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네, 네, 네. 그것들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겸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이 사람은 끼를 부리고 살아야 되지 사업 뭐 어떤 뭐 어떤 뭐 매매 이런 것들 했을 땐 망할 수 있지. 그리고 남자분은 이종석 씨 여자분은 유나연 씨 무당도 박수는 선녀를 많이 얹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장군을 얻었기 때문에 여심을 많이 사로잡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웃음> 그런 기운이 있다 그걸 연예인으로 풀어먹고 산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두 분이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빅마우스라고 MBC를 하고 있는데 이 두의 운기가 드라마를 끌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 둘이 누가 봐도 선남선녀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만약에 사귀를 수 없어요 역... 호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 끝나요 신경을 써줘 힘든 일 있으면 챙겨주고 이 정도까지가 끝이에요. 연인관계 안 돼요. 어. 음, 그러기엔 서로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근데 지인으로 지내면 굉장히 오래 친분을 쌓고 살수 있고 네. 그리고 이종석씨가 윤아씨한테 친절해요.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긴 했잖아요. 없어요 지금은. 두분 다. 음, 지금은 얘기가 오고 갈수 있는 게 없고 네. 내가 봤을 때윤아씨는 연애하고 있어요. 뭔가 마음을 나눠받는게 있는 게 같고 마음을 나누고 연애는 할 지연정. 결혼은...